안녕하십니까 이리티비입니다이리티비가 말이죠 아주 궁금한 예상이 있습니다 아주 너무 궁금해요 일단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물을 넣게 되면은 이 비닐봉지에 라이터를 붙이면 불을 가열했을 때 이게 안탑니다 라고 많이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얘 예, 탄산음료 패시는 탈까? 안탈까?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펩시와 물을 통해서 불로 붙였을 때 과연 어떤 게더 먼저 탈지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공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기 공기는 어떻게 될지 가까이에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같이 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3, 2, 1, fire. 오, 바로 구멍이 나네요. 바로 쪼그라드네요. 아. 이렇게 공기만 들어가 있고, 비닐만 있으면 쪼그라드네요. 아, 되게 신기하네요. 이렇게 구멍이 나버렸어요. 통통. 구멍이 다빠져나 그러면 과연, 물 뭐라고? 콜라는. 어떻게 될지. 제가. 바로 해보도록 하죠 어, 궁금하다 콜라랑 물이랑 일단 물 일부 일단 물을 넣고 일단 쪼여 보도록 하죠 자물 준비됐습니다 다음 펩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펩시, 펩시 자 다음 패시입니다 어 대략 얼추 비슷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물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자 그럼 콜라부터 집어보도록 하죠 갑니다 3 2 1 Fire 오, 오, 오, 바로 되자마자 오, 새기 시작하네요. 와, 구멍이 이렇게 났어요. 뭐야? 이거, 오,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 뭐 어떻게... <웃음> 야, 이게 뭐지? 의외로! 빨리 터진거 같은데? 희연합니다 그냥 물 해보겠습니다 물 바로 물3 2투 <웃음> 젖었다 <웃음> 젖었다 불이 안나 불이 안나 갑니다 Three, two, one. fire. 어? 우리 안 세요.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. 오안 되미 안 터집니다. 오 이제 터지 시작합니다. 아 이거 위에가 터지는구나. 밑에는 멀쩡해요. 위로 열이 가기 때문에 아마 터진 것 같아요. 아 일단 자 봤죠. 여기에 끓음이 엄청 많은데 이 다음 부분은 터지지 않고 그 위에 부분 공기층 있는 녀석만 어 이쪽이 위로 우이 빠지는 거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불이 닿았던 부위는 터지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콜라에다가 한번 물을 넣고 다시 어떻게 터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이렇게 보면 은 구멍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되게 얇은 구멍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보여요. 와. 싹 짜냅니다. 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물은 터지지 않았어요. 어딜 봐도. 이렇꽉 짜도 어, 터지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. 정답은 제가 댓글로 달아놓았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보세요. 왜? 펩시와 물이 있는데 똑같은 액체인데 왜 펩시만 유독 구멍이 숭숭숭숭숭 났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고 정답은 댓글에 있으니까요.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 안녕.